야잘 있었어. 스물여 응. 시간 만에 지금 처음 먹는 거라서 엄마 손 깨끗이 있었어. 좋게. 여기 우와. 어? 좋게. 어? 좋게. 우와. 우와. 우와. 조금 먹고 난 다음에 자료 먹자 얼굴 좀 보자 잘 있었나? 얼굴 좀 보자 천천히 먹자. 아이고, 작게. 선생님이 사리 주시는 거좀 먹지? 왜안 먹고 있었어? 발 아, 괜찮나 모르겠네. 어, 괜찮아? 눈 깨끗한 거 한번 볼래? 사료를 어, 이제 좀 먹자. 그 응. 사료 먹자. 사료도 먹고. 응? 배 탔어? 근데 다 먹어야 돼. 이 쪽파를 잡을 수가 없네, 내가. 됐어. 나도 잘 탔어? 오, 이렇게. 빨리 수술하자.